자 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 떴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열등이가 뉴스도 그렇게 장식하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 고집부리는 열등이 음. 이해해주기 싫은 열등이 때문 여러분이 하는 게 있어 맞다 틀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액션 행동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음. 그렇게요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순방 가면서 폭탄 던지 멋있던 부스트지랑 음, 인터뷰한 폭탄을 던지고 가버렸어 본인은 머리로 일부러 그런게 아니지만 마음에서 어 니들이 나 이해 안해줬지 강제징용배상한 나도 니네 이해 안해줄거야 딱 이러면서 내가 맞거든 이렇게 하게 기한거야 이건 뭐 결단이 필요하다 뭐 결단 무슨 결단 국민의 마음의 문제인데 어, 고구지 뿌린 열등이 뜬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열등이가 떠서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이 다 그걸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변성현원 여러분들도 영채마을 가족들도 다뜬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벌써 고집부리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 이게 바로 약자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열등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느껴야 돼. 이게 나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이네. 약자네. 그 마음을 느끼고 인지하고 인식해야 돼 아픔을 계속 그러면서 행동을 해야 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그리,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 그 약자가 그러니까 확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를 써요 수치를 떨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를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때 마음을 버리고 결정할 때 어떠냐면 결정해서 행동할 때 엉망을 하는 거야 요번에도 정치천도제에 들어가 있는 음 아 갑자기 확 버리고 나가버린 거야 아니 이제까지 정치천도제 한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멤버를 짰어 그건 그만둘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만둡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그냥 확 나가 저 못하게 됐어요 탁 나가 그리고 나 말했지 이런 식이야 왜 그랬을까 천도제를 못하게 된 마음이 올라오는데 약자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눈치가 보여. 직장에 너무 많이 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남편한테도 여기 자주 온다고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그, 그러니까, 천도제는 하고 싶어. 근데 할래니까 눈치 보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음. 그치? 그게 뭐야. 악자 마음이잖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그게 나잖아. 그걸부터 인식하고 그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스텝을 밟으면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은 안 해줘. 그 약자 마음을. 그리고선 그냥 약자 마음을 어떻게 하지? 빨리 결정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은 안 느끼고 확 버리고 스텝을 밟으니까 어떻게아할수 없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면 어때요? 나갈 때 그렇게 안 나가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잖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니까 거기에 상대에게 조심하게 돼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피치 못하게 나가게 됐어요. 어 정말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 내가 확 버리면 이들도 수치당한 마음 느낄까봐 나처럼 두려움을 느끼겠지 그걸 아는 거야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할때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정신승리 하는 거야 빼앗는 가해자 수치주는 가해자가 되는게이 마음 확 버리니까 두려움 안 느끼니까 바로 가해자가 돼서 못해 이러고 딱 나가는 거야 버리고 버릴 때빡 버리는 그 힘은 자기 마음을 안 봐서 그래 단, 단순히 단안 버렸어도 똑같았을 거야 안 버렸어도 그 가해자가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대처하느냐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 엉망으로 해버렸잖아 이게 열등이야 열등이는 자기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 마음을 인식을 안 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인식 안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확 집착을 써버려 두려움 없이 너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두려움 안 느끼고 그때 교만함이 나오는 거죠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을 안 느끼면 어때요? 확 미움을 써버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얘기하면 상대 마음을 안 건드리지 건드려버려 폭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약자 마음이 나라고 인식할 때 모든 일이 여여하게 돼. 내가 안 하든 하든 사람을 안 건드리니까 결과는 좋게 나와. 근데 이 두려움을 안 느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그럴 때 폭망이에요. 어떻게 폭망? 사람 마음을 막 건드리니까. 어떻게 행동해도 다 건드리고 다녀. 마음을 치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나를 버리면 수치 주는 행동을 해. 가해자. 짐승이죠. 두려움을 못 느끼면 그런 거야.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을 안 느끼고 그 약자를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행동을 하면 그냥 미움을 써버려요. 음. 그리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죽음의 공포가 떠는데 그걸 안 느끼면 죽이고 싶은 살기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상대를 다 올려버려. 분노하게 만들어. 어떤 행동할 때 사람을 죽이고 싶게 하는 게 그거예요. 공포가 제일 셀때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이런 마음 중에 최고봉이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움이 센 사람일수록 그걸 안 느끼면 상대에게 바로 가해자를 올려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이 마음을 안 보고 확 쓰면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쓰니까 상대를 되게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올려 버려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늘 있어 열등이가 근데 그 마음을 인식을 하고 느끼면서 말을 해야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버려 여러분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 꼭 약자 마음 느낄 때 두려움 느낄 때. 그렇다고 그거를 딱 버리고 딱 해버려. 그러면 어때요? 상대를 무시하는 파동이나 가 무시하는 마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그거야. 이렇게 약자 마음 다 버릴 때. 두려움 다 버리고 수치 다 버릴 때. 음 지금 그게 열등이에요. 그럴 때 상대 마음도 이해 안 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야. 내 마음을 버릴 때 바로 상대를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야. 강제의 징용 제3자 배상안을 얘기해서 일본과 이렇게 진척이 돼가는데 국민을 이해 안 해주고 계속 반발하네 일본하고는 잘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내가 그들한테 아예 없던 걸로 합시다 도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저렇게 나올 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 국민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 떨어지면 근데 그걸 느끼면 너무나 굴욕감이 올라와 열등감이 수치스러워 약자 마음이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이런 마음을 느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애고가 있는 인간은 다 느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느끼네. 또 일반인 범인이니까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약자 마음이라고 나 강자인데 대통령인데 이걸 딱 붙잡고 버려버렸어.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내가 맞다고 하면서 어시던 포스트잇이랑 인터뷰에서 국민을 더약 올리는 거지. 폭탄 던지고 미국 가서.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자기는 그게 설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맞다고 막 자기 강변하면서. 그리고 미국 가서 경제적으로 돈이나 이런 거 벌어오면 괜찮겠지. 너무 마음을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돈 엄청 많이 벌어줬는데 내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맨날 미워하고 너 같은 애가 왜 나한테 태어나니 심지어 막 무시했어. 좋아해? 굴욕감 드는데? 사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예요 제일 싫을 때가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이해 못 받을 때거든 암만 돈을 주고 뭐를 해도 소용없어 자존심 있는거야 다 인간은 굽혀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해주는거지 그게 열등이야 여러분 그거예요 약자 마음 인정 못하는게 열등이야 그걸 느끼면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굴욕감이 들고 내가 너무 약자되는 것 같아. 특히 약자 마음이 세.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움이 세면 그걸 느껴주면 상대는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는 느낌이 들어. 아니에요. 그걸 느껴줄 때 비로소 평등이야. 나는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너무 열등해서 내가 너무 굴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릴 때 자기는 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 위에 있는 거야. 남이 무시받았다고 막 올라오지. 그 마음을 느껴야 돼. 너무 아프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는 위안부 할머니 만나서 일본한테 사과받아주겠다 이러고 약속 콩가락 약속한 사진이 오늘 나왔더라고. 인터넷에. 그때 마음은 뭐고 지금 마음은 뭘까요? 그때는 낮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낮은 마음을 쓴 거야. 표를 받아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낮은 마음을 쓴 거야. 음. 무조건 받아준 거야. 어떤 마음도 다. 근데 지금은 어때? 대통령 돼서 난 강자됐다고 착각해. 그때는 약자 마음 썼다. 지금은 강자 마음 쓸 뿐이지. 내가 인간 윤석열이 약자에서 갑자기 강자됐나? 5년 후는 그럼 다시 약자 되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강자일수록 약자 마음을 잘 써줘야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알아야지. 차라리 그때도 당당하게 난 친일하겠다. 나 대통령... 되면 일본과 소원해지 관계 복원하겠다 그러면 용감하다고 인정해 왜?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한 거니까 하지만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였잖아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열등한 약자 마음이지 그러다 이제는 자기 강자 됐다고 느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럴 때는 더 쳐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과 조심해야 되는 게뭔줄 알아? 차라리 여러분이 막 공장에서 일하고 돈 아픈이 없고 막 이럴 때는 겸손해 겸손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야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야 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한 거는 겸손이 아니야 지가 겸손 을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근데 거기까지 떨어져서도 겸손 을안 하는 애들 있지 정신 승리하면서 더 밟혀야 돼 죽을 때까지 밟히다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은 근데 거기서 막 아픔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 그래서 여러분 힐세 받을 때 어때 잘대막 이러다가도 아프면 저절로 이르지 자기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근데 뭐 잘못했는지 몰라 그냥 겸손해지면서 뭐 그래서 내가 물어봐 가끔 너뭐 잘못했는데 몰라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다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틀렸어요 막 이러잖아 겸손해지는 거야 아파지면 약해지면 그쵸? 응. 근데 약자일 때그 마음을 느끼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네 그래서 조금 잘 살게 되면 인간이 옛날 올챙이적 생각 마음 잊어버리고 개구리가 돼갖고 약자 마음을 안 써. 그니까 러 굽히고, 나 상대의 마음 이해해주는 거안 하고, 갑질해. 그게 갑질이야. 가끔 보면 어느 회사 대표가 운전수한테, 야, 이 새끼야, 너는 운전은 그따위라니 막 때리고 막 갑질해. 그런 사람은요, 과거에 반드시 아주 찌질하게 못 살고, 비천하게 모욕당했던 사람이야. 그때 그 약자 마음을 참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제 누구한테도 이럴 수가 없어. 난 약자니까. 이러다가 사회적으로 돈 벌고 조금 올라가니까 교만해진 거지. 응, 나는 이제 해도 돼. 함부로 하다가 다시 어떻게 돼. 텔레비에 나오고 다시 그냥 수치당하고 사회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위에 올라가고 조금 뭘 가졌다고 할때늘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 마음을 늘 느끼고 늘 남과 나를 내가 위에 있다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 남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근신하고 쳐다봐야 돼. 그냥 고만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머리로 일부러 그러는 게아니라니까 게 갑질도? 이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두려운 열등기를 어느 순간 버리고 있으면 편하면 버리게 돼. 자기가 현실이 아프면 그걸 보게 되는데 버리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확 가해자 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사회적 강자라고 하는 저 정치인들이나 저 국회의원 장관이나 대통령은 그래서 사람 변한다고 하잖아. 연예인도 유명해지면 사람 변하는 게 뭐예요? 그거야. 겸손하지 않은 거지. 그게 진짜 겸손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원래 가진 게 없고 배우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건 당연한 거야. 그때도 겸손하지 못하면 집안이 멸족할 정도로 가해자가 센 거고.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그때 늘 두려움을 느껴줘야 돼. 겸손이란 겸손한 척아예 제가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늘 약자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게 겸손이에요. 늘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두려운 열등이라는 거. 늘 겸손하게. 인류는 겸손을 몰라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코로나 하나도 절절매면서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코로나 그런 약. 자에게도 절절매는 인간이 오만해져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자연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연 앞에서 홍수나 가뭄이나 산사태를 꼼짝 못하고 무방비로 당하잖아 아무리 대단한 나라나 국가도 그치? 태풍 하나에 겸손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늘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사회적 지위 올라오면 그걸 버리고 교만해지면 그때 하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그거야 교만한 마음. 제가 위대한 이슈에서 소출도 찍었어요. 도둑놈 마음보다 즉 뺏고 싶은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을 더싫어해 약자 마음을 안 느끼고 버려서 가해자 짐승으로 교만한 사람을 더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릴 때더 심판받는 걸 알아야 돼요. 큰일 났어. 대통령이야. 여당이 그걸 안 느껴. 그래서 내가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니까 또 여당 지지자들은 자 그것도 병이네 병. 구구도 병이에요. 국자도 병이지만. 무조건 상관마마다 옳습니다. 어떡하라고 그래. 다 옳은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 다 인간이야. 대통령도 왕도. 교만한 인간으로 행세할 때는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대통령이라고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안 된다고. 그 마음 때문에 문제지. 내가 대통령을 왜 미워하고 싫어하겠어요. 무조건 박수쳐야 사랑한다라는 걸 생각해. 그게 큰 낭패죠. 무조건 박수치는 인간도 문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계속 반항질하고 미움쓰는 인간도 문제인 거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건데. 어, 근데 일반인들 삶에서도 그게 문제죠.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 느끼고 있어. 그리고 수채를안 느끼고 있어. 그럼 교만한 거예요. 내 존재가 수치스러운 게 정상적인 거야. 수치를 자꾸 버리면서 나는 안 수치스럽다고. 존재가 수치스러워 나올 때 이해받지 못하고 태어난 게, 태어나서, 응? 내가 봐. 여잔데, 남자가 못 돼서 수치스럽지? 응. 남자는 어때? 남자로서 완벽한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는 게 당연해. 여러분 중에 손 들어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남의 패 요만큼도 안 끼치고 부모님 도움 요만큼도 안 받고 완벽해갖고 나는 모든 걸다 올바르게 했고 모든 사람 마음을 다 충족시켰어 아 못, 못하는 못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만 완전한 거지 그치?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이제 하늘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맞아 열등하고 부족한 인간이라 수치가 당연한 거야 그걸 못 느낄 때 짐승이고 교만한 인간이야 또 두려운 거 당연해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죽음이 무섭고 세상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게 무섭고 무섭잖아 아픈 게 무섭고 잘못될까 봐 무섭잖아 우리 부모 죽고 자식 잘못 다그 두려움이 있어 이렇게 두려워서 그걸 내가 해결 못하니까 두렵지 그걸 두려워 벌벌 떠는 인간이야 두려운 인간인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 두려움을 느껴주는 게 당연해. 근데 교만하게 난 무서운 게 없어. 그 교만이에요. 안 무서운가? 자기 앞에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고문해볼까? 안 무서울까? 팔다리를 한번 잘라볼까? 안 무서운가? 응?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 몸이 육체가 있을 때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을 안 느끼는 인간이 그거를 안 느끼는 인간이 짐승이고 교만한 인간이고 그걸 느낄 때 인간적이고 아프지만 겸손한 인간인 거야. 많은 사람이 겸손하면 아, 제가 멀려 말로다가 척을 해. 그건 겸손이 아닌 거야. 겸손한 척하는 인간. 인정받고 싶어서. 진짜 두려움과 수치와 아픔을 느낄 수 있어. 늘 느껴야 돼.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고. 근데 여러분은 두려움, 수치, 아픔이 제일 싫다고 버려 짐승으로 사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짐승같이 가해자로 살고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는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열등이로 살고 열등이 중에서 최악의 열등이는 아주 가해자만 하는 짐승 자기와 남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게 열등이에요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는 건 이해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약자 마음 아프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 인정 안할때내 마음과 남의 마음 다 버리면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는 거야 사람들을 쳐서 마음을 올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까지 힘들게 되는 거지 열등이 마음 이해됩니까? 어 열등이를 좀 보세요 내가 그 약자 마음을 인정 안할때 열등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냐고 매 순간 두렵지 안 그래? 지금 집에 있는 가족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아플까봐 두렵고 이게 늘 그래 늘 수치스러워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잘 못해줘서 내가 더잘못해서늘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인간이야 발전이 없는 인간이야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이 오만한 인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열등하다고 느낄수록 겸손함이 나오고 몸에서 열등하다고 느낄수록 발전적인 인간인데 부족하니까 노력해 근데 열등이를 버리고 나 완벽해 잘났어 하고 열등이 마음안 느끼면 발전이 없어요 늘그 타름이지 열등이 의 아픔과 그 열등이를 나라고 인정할 때 올라오는 두려움과 수치 그리고 아픔 열등에서 아픈 나를 늘 느껴줘야 진짜 제대로 된 인간, 진짜 겸손한 인간이고, 그런 인간이 하늘이 제일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걸 하든 성공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같이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랑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무난히 걸어왔어. 완벽한 성공도 없고 완벽한 실패도 없지. 그렇지만 뜻하는 바대로 무난히 어떤 걸 하려고 할때 성취를 이루어온 거는 여러분 할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날마다 어떤 거할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자신감이 있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날마다 두렵고 이거 안 될까 봐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내가 이걸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자각을 하고 열등의 아픔을 날마다 느꼈어. 되게 조심하고 한 거야. 그 증거가 뭐야?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주지만 예전에는 이해를 못하고 반항질도 많이 했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또 불러서 얘기하고 또 불러서 얘기하고 심하게는 하루에도 세 번씩 불러서 강의를 했어. 왜 그래? 두려우니까. 여러분 마음이 모여야 된다고 너무 알아. 나 혼자서 안 되는 걸 너무 알아. 마음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으려고 불러서 설득하고 몇 번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다 뭐, 이 정도면 60% 70% 이상이 넘어왔어, 마음이. 힘이 실려서 이럴 때 추진하고, 추진하고. 지금은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 헤라님이 얘기하는 거는 할수 있는 거야. 하고 이제 할수 있다고 느끼니까 날 무조건 믿어주고 따라오니까 마음이 실리니까 이제 스무스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돼야 돼. 두려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 교만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한다가 아니야.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느껴. 우리 영체마을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있고 내가 못한다는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으니까 뭐 했듯이 나라일도 그런거죠 어느 회사일도 그렇고 사장님이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장님은 나 혼자 못한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의 인간이고 너무 두렵다 안될까봐 그러니까 설득을 해 응. 설득을 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참 지혜로운 성군인 이유가 거기 있어. 어떤 사안을 하자고 얘기할 때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얘기하지. 그렇지?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안을 얘기하는데 맞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신하들이 안 받아들여.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반발을 하면 옛날의 왕이니까 저놈을 죽여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처리해라. 그러면 하겠지. 그렇지? 근데도 그 신하를 퇴근을 안시켰대 퇴근 안 시키면 신하만 괴롭나? 자기도 그걸 계속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몇 시간을 설득했대. 그래서 마지못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전하 이렇게 얘기해야 퇴근을 시켰대. 그리고 일을 추진했대요. 얼마나 성군이야. 자기 멋대로도 할수 있는데 옛날 왕이면. 죽을 때까지 왕이고. 교만할 수 있는데 겸손했던 거야.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신하들이 도와주고 그 마음의 힘을 실어야 된다고 아니까. 그걸 다 설득했어. 왕이 그냥 무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배워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배워야 돼. 자기 혼자 내가 이게 맞다고 해서 추진하는데 국민은 따라오라고. 그 오만함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국민의 마음, 의식의 힘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마음의 힘을. 그 마음이 협조해야 되는데. 나는 다할수 있는데. 내가 맞는데 왜안 해주냐고. 음, 맞다 틀리다는 어디서 결정돼? 그 일이 성공하면 맞은 거고 실패하면 틀린 건데. 성공하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약자 위치에 떨어져서. 어, 제발 좀 도와줘 이래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신하 한 명한테도 그렇게 굽히고 몇 시간을 시간을 쓰고 왕도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그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대통령뿐이 아니라 이런 자세로 어떤 일을 할때 해야 돼 여러분이 내가 이거 맞으니까 하면 확실하게 된다 필패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어, 많은 사람이 동의를 구해야 돼그 일과 연관돼 있는 사람 그래서 도와줘. 그걸 잘 요청해야 되는데 열등이 약자를 버린 사람일수록 강자 마음이지. 그러니까 남한테 도와달라는 마음은 구질구질해. 정신승리하고 도와달라고 안해. 지난번에 그래서 XX도 서울팀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 지가 확 결정해버려.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인정 안 하니까 교만하게. 그래서 일이 엉망이 됐고 그들한테 저렇게 열등할 수가. 우리한테 좀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고. 독단적으로 하는 게 강자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야 약자 마음 다 버려서 남의 마음을 많은 사람이 윈벌부대서 도움을 나한테 줄때내 일은 성공하고 내가 그걸 요청할 수 있어야 진짜 그게 강자예요 약자 마음 인정하고 기꺼이 나는 네가 필요해 이럴 때 상대를 행복하게 해 주는데 그걸 다 무시해 버려 교만하게 하는 거내 약자 마음 인정 안할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한테 도와달라 소리 못 하는 건 교만하는 거야 약자 마음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할때약자 마음을 나오거든. 기꺼이 굴욕감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 자, 우리 영체마을 가족 여러분도 내가 일처리 어떻게 하나 봐요? 음. 일처리. 나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수행자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거 좀 도와줄래? 아, 어디가 있으니까 이게 좋다. 일부러도 그랬어. 나도 꺾고 그 아기도... 자기 열등이 정상이 되지 아헤라님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있어 그게 남을 되게 인정해 주는 거야 당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얼마나 듣고 싶어 우리 현대인은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어 넌 쓸모없다 넌 필요없다고 그치 않아? 그 마음을 인정 안하네 쓸모없다는 필요없다는 자기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볼때 수치스럽고 두렵고 약자 열등이 마음 인정 안하니까 남한테도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야 즉 도와달라 소리를 안해너 필요없어 나 혼자 할수 있거든 왜나 쓸모있는 사람 되려고 남한테 도움 요청 안 하고 혼자 만 해. 그 자기도 괴롭히고 남한테 행복도 못줘 남한테 너 필요해 이렇게 해줄 때 상대도 행복한데 그리고 내 약자도 못 죽여 그때 굴욕감 느낄 때 그때 두려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이 약자 마음인데 그것도 못 죽이네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기 혼자서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내 일에 관심을 갖게 해. 그런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게 하고 그 일이 되게 쉽게 되고 별거 아는 일이 이만해져.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보면 그 일이 별거 아는 일도 이렇게 대단한 일처럼 일을 하는 아가가 있어. 되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이 민법을 시켜서.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게 그 일이 하찮다고 느끼면서 그 일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해서 지 혼자 하고 있는 아기가 있어. 지도력게빵점인 아기. 약자 마음을 안 느끼니까 남한테 도움도 요청 안 하고 혼자 정신승리하면서 일의 가치를 다 축소시켜서 일을 망하게 하는 아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약자 마음을 안 느낄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오고 자기도 행복 안 하고 괴롭히고 남도 인정 안 해서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약자 마음을 제발 좀 느끼라고. 내가 동영상이 찾아봐. 한천개 이상, 이천개 중에 천개 이상은 다이 얘기일걸? 그 약자 마음을 인정할 때 진짜 강자된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웠나? 무시당할까 봐 두려웠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두려웠나? 남의 도움 없이 한시도 못 사는 두려웠나? 수치스러웠나? 열등한나? 제발 이 마음을 느끼고 열등이 보는 그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날마다 보려 그걸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그걸 느낄 때는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라고 자꾸 딸려가. 진짜가 아닌데. 그걸 느끼고 스텝을 밟고 할때 진짜 조심스러워서 남을 안 치게 되고 내가 겸손하고 멋진 모습이 돼. 자꾸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걸 놓치는 순간 가해자가 되는 거야. 이번에도 김씨 천도제를 했어요. 내 천도제 하러 온 아기가. 자기 약자 마음 그걸 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뺏는 가해자가 돼서 왔어 그냥 조상한테 사랑받고 싶고 여기 해라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어? 왔어 와서 그 뺏는 마음을 자기는 인식을 못해 왜? 나는 지금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상태 그 자체거든 그렇게 늘 두려움에 떠있는 사람도 내가 그걸 인정 안한 거야 이 두려워서 달달 떠는 놈이 열등이야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열등이가 느끼는 마음이 늘 두려운 거야. 이 열등이가 나라고 인정을 했으면 그게 그렇게 올라와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마음을 올라와 있는 이 마음은 나라고 내가 인정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정 안 해서 늘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두려운. 애. 그걸 나라고 완전히 인정해야 되는 인정을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해. 이 두려운 애는. 집착하지. 자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요만큼도 싫은 소리를 못 받아들이네. 전도지때 보니까 세상에 애기 짓을 하고 혼내줬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여 그 아픔을 미움받은 아픔을 보는 그 두려움과 수치 열등이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열등이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두렵다고 려움두 하면서 고집부린 열등이가 나라고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받아들여 혼내줬거든 혼내줬는데 아직도 못 받아들여 아직도 정말 그 열등이가 사니까 날마다 남한테 얼마나 미움받고 다니는지 알겠어 이제 그 아가가 그 열등이가 딱 들켰어 나한테 하는 집마다 그럴거야 직장에서 늘 그러면서 남을 갖다가 수치 주고 난 남을 갖다 버리고 미움 쓸 거야 근데 자기는 느끼는 건뭐야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나는 약자 열등인데 나는 그 피해자라고 자꾸 느껴지지 자기가 그거를 늘 느낀다는 얘기는 뭐야 그런 자기를 인정 안한다 이렇게 열등한 나를 인정했으면 이게 내려갈 텐데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맨날 이것만 느끼는 나는 열등한 나 지금 우월한 나야 열등감 하나도 안 느끼는 거야 늘떠 있어 그 열등인 가 그러니까 써버려 가해자로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수치 줄거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염력 때문에 얼마나 당하겠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견성회원 중에서 지독한 그런 분들은 행세에 들어와 그래서 소금요법을 해서 그 약자에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그 약자 그 비위가 너무 세면 느낄래도 안 느껴지지 강제로 쳐넣어야 돼 장애인 에너지 다 빠져야 돼요 그냥 그 요법으로 그냥 한번 하고 해라 엄마한테 희세한번 받으면 그냥 확 분리될 거야. 그 아기도 그렇게 분리해야 돼요. 음. 자 여러분 자기 약자 마음 그걸 버리든가 아니면 그 약자 마음 자체가 돼서 그 약자 마음 자체로서 열등인지 열등이라는 거 내가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아기들은 어, 그걸 인식하고 그래도 인식이 안 돼. 그럼 특단의 조치를 취하러 행수로 들어오세요.